따뜻고 안심되고 엄마 많이 사랑해요. 엄마와 손잡고 나비 보기를 좋아하던 유난히 웃음이 많던 막내딸 지영이. 갑작스레 찾아온 재생불량성 빈혈과 또한 번의 희소병 진단까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웃음> 점차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몸속 장기들, 검게 변한 얼굴과 손발톱. 혼자 걸을 수 없는 것이 속상할 법도 하지만 지영이는 오히려 엄마를 걱정합니다. 엄마가 없고 데려줄 수 있어서 다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아질 텐 지영이가 미안하다고, 내가 아파서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그게 지영이 잘못이 아니잖아요. 지영이 잘못이 아니잖아요. 근데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 수백 번 오간 병원 치료에도 포기란 없었던 엄마. 하지만 쌓여가는 치료비가 걱정입니다. 이런 게 먼지 고정에서 일하잖아.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. 병원비 벌라고 엄마는 다시 아이와 손잡고 걷는 날을 꿈꿔봅니다. 지영이가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.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.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해 주세요.